왜 <웃음> 써먹었지? 저 배경은 안 바꿔야지. 근데 여, 어떻게 보면 여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아무튼 그냥 해 그럼 그냥 해보자. 여긴 새거 없으니까. 일단은 해 보자. 야, 안 바뀌었는데? 여기가 아아 맞다. 이겼스가. 저저 어떻게? 미안해. <웃음> 야. 야, 깜짝 깜짝. 어이고 깜빡했네. 저 연결되는 부분을 내가 안 했다. 미안해. <웃음> 해올게 <웃음> 근데 잘 되긴 했는데? <웃음> 저것만 잘돼오잘 응? 된다 그냥 빨간머리 남친만 해? <웃음> 맞아 연색했네 <웃음> 돌아오네 <웃음> 왜저저나좀 저, 저, 전에 여기서 뭐가 나왔는데? 그게 <웃음> 저 정책 뭐냐? 대체. 저 뭐지? <웃음> 아이 신발까지 언제다 바구냐 근데 잘 되긴 <웃음> 잘 되긴 하는 건가? 마법 <웃음> <웃음> 그렇네. 여 <웃음> <웃음> 아주 잘 된다. 에이 잘 된다.